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두두두두 바로 행위 묻고 답하기 인데요 영어로는 What did you do 입니다 행위를 물을 때 쓰는 아주 기초적인 표현인데요 오늘은 행위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한국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그럼 어제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표현을 한국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제 한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볼까요? 먼저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너희들 어제 뭐 했어? 나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원에서 강아지 산책시켰어. 맞아, 나도 어제 오래간만 애들이랑 숙제했잖아 어, 그런가. 난, 난 어제 날씨가 너무 좋 그리고 저녁에 한 대화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하나하나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하면 일시정지를 누른 후 천천히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What did you do yesterday? 너희들 어제 뭐 했어? Yesterday I walked my dog in the park 난 어제 공원에서 강아지 산책 시켰어 I went shopping with my friends after a long time 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쇼핑했어. I finished my work in the daytime and I cleaned my room in the evening. 난 어제 낮에 밀린 숙제를 했어. 그리고 저녁에는 방 청소를 했어. 네, 이렇게 해서 어제 한 일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연습해봤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제라는 단어 말고도 last week. 저번주, 라스 h 저번달과 같은 단어를 바꿔서 사용해도 됩니다. 또한 한국어 단어들을 연습해서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행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의 할일 묻고 답하기를 연습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내일이 벌써 주말이야. 너희들 내일 뭐할 거야? 난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K-POP 콘서트였어. 와 아, 정말 부럽다. 나는 내일 할머니 생신이시라 가족들이랑 지 오랜만에 운동할 집업 운동할 대화 잘 들으셨나요? 자, 하나하나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하고 나면 일시정지를 누른 후 한번 따라해보세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너희 내일 뭐할 거야? I'm going to go to the K-pop concert tomorrow. 나는 내일 K-pop 콘서트에 갈 거야. I'm going to eat out with my family tomorrow. 난 내일 가족들과 외식할 거야. I'm going to play basketball with my brother at the gym. 나는 내일 오빠랑 체육관에서 농구할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미래의 일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연습해봤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내일이라는 단어 말고도 Next week 다음주, 다음 주, next month, 다음 날 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행위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배운 단어들 말고도 다른 예시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p l a y e a computer game, 컴퓨터 게임을 하다. Listen to music, 노래를 듣다. Make a cake, 케이크를 만들다. song 노래를 부르다 dance 춤을 추다 read a book 책을 읽다 play a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다 go camping 캠핑을 가다 go to church 교회에 가다 wash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take a class 수업을 듣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국어로 행위 묻고 답하기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 영상 내용 복습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